안녕하세요, 도로니카입니다. 오늘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수강생 분이신 이블린 님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신유빈 선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로 대화한 것을 바탕으로 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Are you watching Olympics these days? Yeah. Is there not watching any? Is it so? What did you watch? Well, to be honest, I only checked some with memes. You know, BTS makes it even harder. What's that about? It's table tennis. How d o I know any of it? BTS supports an SP. Who? It looks like a very young one. Okay. I'm looking it up now. Wow. Is it she? How old is she? Seventeen? She's so good. s h e be somebody who's really famous? She's so young. I just can't believe she's in Olympics. She's the youngest. Is that why BTS supports her? It's amazing. Since the last game, I haven't checked any news. I bet she's doing good. Now mm, I'm curious. Let's watch some game together. Are you watching Olympics these days? Are you watching Olympics these days? 했습니다. 시제를 현재 진행 시제를 써준 것은 요즘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Yeah, everyone s watching these days. 하셔도 좋고 Is there anybody? 누가 있냐요? Not watching. 안 보는 사람이. Any. 아무것도 안 보는 사람이 있나요? Yeah, is there not watching any? Is there anybody? 아무가 있니? Not watching. 안 보는 사람이. Any. Is there anybody? Not watching any? 하실 수 있겠네요. Is it so? What did you watch? 그래? 안 보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 그런 거니? 이렇게 할때 제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I think so죠. 그래서 그렇게를 so 그러니? 그런 거니? Is that so? 하시면 되겠죠. Is that so? 그래서 뭘 봤니? What did you watch? 이미 본 거니까 과거 시제. Did you watch? Well, to be honest, I only checked some with memes. 일부 게임들을 짤로만 봤어요. 짤, m 여러 개들 이기 때문에 memes 일부 개인들을 watch some, check some, with memes You know, BTS makes it even hotter 그래도 올림픽은 올림픽이니까 이미 핫한 것들을 BTS가 더욱더 소문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소문나게 했으니까 even h a r d e r 더할때 even 심지어도 되지만 더, even h a r d e r What's that about? 그게 뭐 어쨌는데? 그게 뭔데? What is it? 하셔도 되지만 What's that about? 하시면 조금 더 내가 원어민처럼 들릴 수 있겠죠 How d o I know any of it? 나 이거 왜 몰라? How d o I know any of it? 내가 w h Y를 쓸 부분에 How를 쓰시고 How를 쓸 부분에 What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 할때 Any of it 덩어리로 Any of it BTS supports on SP BTS가 응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BTS supports 이 시안이고 그 사람은 선수니까 An a t h l e supports an athlete y looks like a very young one 뭐뭐인 것 같아요 Seems like도 좋지만 저희가 언제나 Looks like, seems like a young one, sounds like young one Seems l i k e 가 가장 덜 쓰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여러분